지난번 한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랑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현안 진행되는 현안도 실현적인 답을 내가지고 왔습니다.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? 버질 크리피스입니다.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수 있다. 그런 강연을 했다가 복역 중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. 장관께서 에리카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? 기억나십니까? 에리카강이? 네. 처음 듣는 일인데? 그리피스와 에리카강이 주고받은 마이 서울시장, 박원순 시장입니다. 성남시장, 이재명 시장입니다.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,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. 김현일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?